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온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2022년에 트렌드 키워드로 나노사이를 제시했다. 나노사이는 공동체가 개인으로 분화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돼간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 이기적인 모습이 심화할 것이라며 스마트폰 알고리즘 기술 만능주의 때문에 개인은 더욱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10가지 트렌드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나노사회 두 번째 머니러시세 번째 득템력 네 번째 러시틱 라이프 다섯번째, 이시플레저 여섯번째, 엑스틴 이즈백 일곱번째, 바른생활루티니 여덟번째, 실제감테크 아홉번째, 라이크커머스 열번째, 내러티브 자본을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첫번째 나노사회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준 코로나19는 어느덧 벌써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화두가 되고 있는 나노사회, 트렌드코리아 2022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스러져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가 극소 단위로 분화됐다는 의미에서 나노사회라 명명한다. 나노사회 현상은 산업화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근 그 경향성이 매우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트렌드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다시 주목한다 첫째,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는 말처럼 트렌드의 미세화를 촉발한다 둘째,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각자의 목이 되어버리면서 각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의 파편화가 강해진다 셋째, 가정이 분화되고 그 기능이 시장화되면서 사회 인프라와 유통업 등 산업이 세분화된다. MZ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혼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가게 주인이 자신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가벼운 관심조차 부담스러운 관계짓기로 느껴지고 익명성에 훼손됐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먼저 알아봐줘야 대접받다고 여기는 기성세대와는 무척 다른 현상입니다. 또 요즘 소개팅 등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이스브레이크를 위해 유튜브 어떤 거 보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지역, 연령, 성별 등의 정보보다 유튜브를 어떤 것을 보는지 를 아는 게 상대방을 파악하는 데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1,549명에게 코로나 통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의 51.8%가 만족한다고 답해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직장 회식 사라짐 60.8% 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성세대가 회식하는 재미에 회사 다닌다고 라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생을 뺏어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에게는 자기만의 시간을 되돌려주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시대에 한국 사회의 파편화 현상은 위기일까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2022년에 나노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사회는 모레알 해시태그 반향실에 3단계 비유가 표현하듯 쪼개지고 뭉치고 공명하는 양상을 띠며 사회적 갈등을 중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노사회의 새 모습 첫 번째 모래알 조각조각 흩어지다 가족 공동체가 지닌 결속력이 약해지고 가정이 수행하던 역할은 외주화되면서 구성원 각자가 홀로 살아가는 개체가 되었다. 오선도선 함께 먹던 집밥의 자리는 편의점 음식과 간편식으로 대체되고 집안의 대사소는 물론이고 사소한 집안일까지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해결된다 가장 작은 사회인 가족 공동체가 흩어지면서 개인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2021 학번들은 MT, 동아리 축제, 응원전 등의 대학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동기들의 얼굴도 온라인 화상으로 접하는 게더 익숙하다 두번째 해시태그 끼리끼리 관계 맺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무리 고독을 사랑한다고 해도 기술이 발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가로막아도 결국 사람들은 서로가 연결되기를 원한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폰 속에 원하는 앱을 깔고 필요에 따라 켜고 그듯이 얇고 넓게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다 혈연이나 지연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취향으로 모이는 사람들 해시태그 중심의 커뮤니티 이른바 테크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속보다 선호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세 번째 반향실 내편끼리 공명하다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법이지 취향으로 뭉친 집단에서는 서로 선호하는 정보만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기 확정적 성향이 강조되기 쉽다 결국 같은 의견의 메아리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이를 방향실 혹은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한다 나노사인는 우리가 바꾸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자 필연적인 결과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나노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노사회 분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난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할 것은 역시 공감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자신과 다른 사고를 하는 세대에게 아, 우리 때는 우리 저렇지 못해. 않았는데 나는 잣대로 들이미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세대의 걱정을 무조건 낫대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합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나노사회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노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감력을 키우기 위해 함께 만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난도 저자의 트렌드 코리아 2022의 나노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